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인바디 본사다 인바디를 제로 들어가는 김벌레 야, 누구 오신다 어떻게 저희직원올라가시아몰 <웃음> <웃음> <웃음> 네, 아, <웃음> <웃음> <그래서> 자신감이 <웃음> 멈추를 끌가있습니다 아, 도저히 이 몸에서 나올 수가 없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조용히 지켜주시고 아, 네. 걱정할 때는 네. 네. <웃음> 네.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보기 응? 등은 모든 게다한 일자로 떨어지는 네. 엄청 아이디어한 모습이네요. 네. 위상각도 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바디 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경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쟤는 인바디 다이얼 체중이 있지 않습니까? 인바디사요? 응. 근데 그걸 보고 아, 그 인바디 제품 어디거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인바디거죠네 <웃음> <웃음> 인바디는, 네. 어, 인바디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브랜드 명이 맞고요 음... 그 브랜드가 저희 회사 이름입니다 인바디 자체가 회사 이름이자 브랜드 명이고 그게 이제 너무 널리 사용되다 보니까 음... 최종품 검사라는 말보다 인바디 검사 너 인바디 몇이야? 뭐 인바디 재봤어?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된 거죠 아 국내 에사인가요 개발, 생산, 아... 영업 모두 다 본사가 국내에 있습니다 아... 전 세계적으로 지 현재 인바디가 측정되고 있는 숫자 아...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생각보다 몸좀 뭐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어, 생각보다 아이디어합니다 아... 아주 근육이 엄청 많은 스타일은 아니신데 매우 관리를 잘하는 몸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지금 구독자 분들 중에서 한 50% 정도 앞에 데려다 놔도 아마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제일 때. 최적의 조건. 인바디를 재는 가장 정확한 조건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그리고 인바디 다이얼 앞에서 5분 정도 서 있는 상태에서 안정을 취하고 올라가서 측정을 하시는데 손잡이도 너무 꽉 쥐면 안 되고 살짝 느슨하게로 겨드랑이 닿지 않고 팔꼭치 피고 재는 게 가장. 적합한 김벌레 님께서 준비해 주신 질문들이 좀 너무 매워요 오한번 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하십니까 인바디 연구 파트 인상팀의 최윤정이라고 합니다 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눈 안으로 서서 <웃음> 눈 안으로 서서 손을, 안으로 서서. 손을 눈 안으로 눈 안으로 붙이고 예, 어, 손서붙예고 집게를 딱 잡고 해도 발가락으로 음. 약간 오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손으로 측정할 때는 이제 감싸듯이 측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손바닥에 닿는 정극 하나와 엄지손가락에 닿는 전극 하나 이렇게 있어서 전류를 흘리고 저희가 전압을 측정해서 이제 오메 법칙 뭐 이런 걸로 그리고 저희가 손목이나 발목에서 측정하도록 이렇게 할수 있는데 리에 계시면 손이 포함 실제 값과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웃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의 직업은 치료가 너무 좋아요. 뭐 치료가 더 엄청 플러스가 되나요? 그런 건 전혀 없어아저 아,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 중에... 이거는 그냥 고려야 <웃음> 야. 제, 제 아, 네. 죄송, 제가,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아침에 한 38.3 4 뭐야, 볼라볼락 볼락, 참관. 스거 같아서 에데쪽쪽돌아 인바디 3개 털어왔습니다. 고정 댓글에 본인이 살을 왜 빼야하는지 굳이 감량 말고도 왜 강력한 몸을 만들건지 적어주시면 하트를 세명한테 드리겠습니다. 그세분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택배 보내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건 제가 물단식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히 공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님들이랑 같이 낄낄거리며 운동하고 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는 모르겠지만 10대 성장기 애들이 같이 물단식을 따라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다보니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오늘부터는 영양있게 먹으면서 더욱더 강력한 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단식 안합니다. 따라하지 마십시오.